뭐야? 대박. 언니 저 지금 완전 행복. 안녕. 완전 예뻐요, 언니. 오늘 거의 오늘 헤어스타일이 아니에요, 머리? 어, 너무 뭐야 이거 다 완전. 진짜, 진짜 신기하다. 오, 대박이에요. 진짜 너무 예쁘네. 그래? 나 이거 네. 끝나고 한번 가봐야겠다. 네. <웃음> 뭐야? <웃음> <또>. <웃음>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고요. 휴타고 이게 뭐야?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고요. 어, 이거 뭐야? 사진도 여기 다 있네. 맞아요. 여기 양쪽에. 어, 진짜로? 응. <웃음>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. 나 이런 건 처음 처음이야. 보인... 헐! 헐! 이렇게? 어, 야, 나 진짜 퍼질 것 같아. 이게 뭐야? 나 진짜 퍼질 것 같아. 그, 그려준 거예요. 이게 진일이에요. 뭐, 회장님 너무, 너무 기쁘면서 아, 너무 이게, 아니, 너무 감사, 너무 감사, 너무 감사합니다. 뭐 뭐? 아, <웃음> 좋습니다. 아니, 이따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? 될까요 네. <웃음> 아니, 아직도 너무 믿기지가 않고, 아직도 너무 신기한데, 진짜 내가 왜 줬냐고. <웃음> 그 자체. 아니, 너무 고마워요, 정말, 이렇게. 생일이 참또 특별한 날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막 받을 만큼인지 잘 모르겠는데 딱 받기만 해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배우가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나 아, 사랑한다 그랬다 사랑합니다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다효주의 <웃음> 비하인드 고수 오빠랑 있는데 둘이 잠깐 인사 좀 하세요. 언니. <웃음> 어? 어머! <웃음> 어머! <웃음> 뭐야 여기? 어? 아니 이게 누구야? 어, <웃음> 아니 고아! 고아 이두 샷을 여기서 이제서 아, 뭐, 머리 다른데 아 그럼 얼마 만이야 아, <웃음> 잘 지내고 있지? 네. 천차 지내죠 그래 그래 다 마스크 쓰니까 어? 밖에서 보면 <웃음> 모르겠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? <웃음> 아니 왜 같은 회사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보질 못하지? 그러니까 <웃음> 워낙 바빠가지고 어? 바쁘긴 했지만 네, 그러니까 그래 그래 뭐, 반가워요 응, 그래 별일 없지? 뭐,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그러니까. 몇년 만에 본는것 같은데? 어. 그쵸? 반창고 끝나고 처음 보는 것 같은데? 거짓말 진짜로? 아니잖아 <웃음> 그때 이후로 그치? 한번 한두번 간단하네? 잠깐씩 봤지 그럼 야 반창국 언제야? 괜찮을까. 2013년도인가? 4년도인가? <웃음> 거 아니야? 2014년도? 어. 그렇지 오래됐지 아니 뭐 아무튼 자주 보자 전설로는 듣고 있어요 <웃음> 갈게요 오빠 아, 들어가세요 어래 그래, 그래 어 들어가, <웃음> 어, 좀 타, 타, 들어가. 언니가 먼저 이렇게 <웃음> 들어가 <웃음> <웃음> 잘가 어. 안녕 어. 안녕 안녕 <웃음> 그래, 먼저 어, 사랑한다 이랬다 사랑합니다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